야, 이거 뭐, 뭐 할까요? 어디를 갈까? 음 여기 갑시다 근무 내용 모든 나무를 흔들어서 가구 찾기 해변 조개 주워서 모으기 꽃머리를 따서 모아두기 농어 큰잎에 쓰 씨를 말리기 위한 도벌 이렇게 많아요? 일이? 얼마야 이러면은 3만 벨인데 하나, 둘, 셋, 넷 12만 원벌수 있는 라 알바 이 섬으로 가겠습니다 오 여기 비가 오네 어? 여기... 여기 왔던 곳인데? 버섯 수출 방문 판매했던 곳? 어쨌든 이 섬에 왔, 왔었는데? 꿈 아니십니까? 꿈인가? 아 꿈이었구나 비가 오니까 일단 사장님 여기서 얘기할까요? 사장님 오늘 알바는 뭐 하면 되나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아 작업복인가요? 아 농장 작업복 밀짚모자 양말 모자도 쓰고 <웃음> 신발 신고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이리 오시오 손에 이렇게 하고 가니까 뭐 눈자 같다 눈자 어 여기 진짜 자리 너무 좋다 깜빡 졸면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싹 털어 주십시오 네 걱정 마십시오 현재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인생물을 채취하는 절도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아 하늘 좋네. 나오는 돈은 주워 가셔도 좋습니다. 어, 나오는 돈을 주워 가도 되네. 가구를 찾으시는군. 대나무도 흔들어지네. 오오오 사장님 오, 오, 사장님 이거 이거 보십시오. 꽃도 머리 다 따주시오. 이 제가 다 쳐내겠습니다. 내 인연 삭제, 건방지게 고게를 들고 있어. 야무지구려. 막 뛰어다니면 다 따져요. 그러면은 꽃이 그냥 상하지 않아요. 꽃을 쓸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 전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팝니다. 아, 봐봐요. 아까 뛰어다녀서 꼭 망쳤으면 큰일났지. 알바 잘릴 뻔했어. 내일 화관 만드신대, 화관 만드세요. 아습니다 다음 알바로 이동하시죠. 조개를 부탁드려. 해변 조개 모으기. 조개 껍질 묶어. 모자도 쓰고. 사장님 어디 가서 는죠 사장님 여기 계시네? 여긴 내자랑거리요 여긴 내자랑거리요아 사장님의 기위 맞춰주기.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어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술이네. 어머 이런 데 뭐야? 사장님 우리 여기서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 같이 되게 좋네. 드르렁. 오. 와 여기 다리 떠 있네. 화면을 올리면 예쁘. 아 여기가 포인트군요. 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달을 띄우고 폭포에다가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아아 <웃음> 아, 여기도 보라고어 이런 깜찍 누르지 마세요. 세상에 세상에. 와. <웃음> 어깨가 너무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어깨가 많이 결리시겠어. 아마 가구는 이 중에 있을 것이요. 이 중에 있을 것이요. 뭐야? 위로야 어, 군이다안 보이는데? 어, 어, 어, 가구.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어? 나버렸네 꽃을. 어떻게 가리지? 가구를 찾았어. 와, 아, 박수 와, 아, 이거 사장님이 준비하신 새참이구나. 냠냠냠냠냠냠. 나는 먹을 수가 없네. 아, 사장님 새참 구경하는 거였구나. 내 화관을 만들어 드리겠소좀 축축하지만 축축하지만 예쁠 것이야. 사장님 말투가 굉장히 신선해. 여기 복리호색이써 있어요. 임금 바로 지금 싱싱한 고추로 화관 만들어 드림. 이쁘다. 나도 드디 화관이 생겼잖아! 오! 일단요. 돈을 주셨다. 3만 1 1 0 0 9만 9,100원. 12만 원 맞는가? 어 일단 가구 찍기 3만 원. 뭐좀더 챙겨가세요. 아니요. 조개죽기 3만 원. 자네 일을 많이 했어. 호딱이 3만 원. 그러면 9만 원이네. 그다음에 사장님 기분맞춰주기 3만 원. 12만 원 받겠습니다. 쌈망음이라고요? 아 아까 밥을 안주셨으니까 주신 작업대들은 또 놓고 갑니다 내 아무것도 못봤어 내 아무것도 못봤어 여우기 보고 가겠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그림을 사서 무얼 할까 <웃음> 나는 저 사장님이 왜여우기를 보러 가자는지 알지? 사장님은 내가 그림을 사는 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우기를 보러 가는 길에 본인이 꾸며놓은 길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지 들켜버렸군 <웃음> 제가 특별 서비스로 여우기한테 한번 갈게요 이 숲속길 같은 곳을 지나서 율로율로 <웃음> 가면 어내 사다리가 없어. 와, 아니 사다리 넣 언제 챙겨 오신 거야? 그럴 줄 알고 <웃음> 준비했지. 아 진짜. 화면은 올리면 편하다고 다 알려주시고, 아 이렇게 건어물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자판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자판기? 저 공중전화는 어떻게 쓰라고 저기 위에 있는 걸까? 절대 만두 못해서 먹게 올려놓으셨네. 아, 역시 대단한 선생님이셔. 네. 와! 박수! 선생님이 <웃음> 약간 겸손은 없으셔. 겸손은 없으신데, 그러니까 말도 있고. 맨날 우지옛날 우측. 우쭈거리셔. 자, 선생님 이제 저는 진짜 가요. 나 없다고 또 쓸쓸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일 있으면. 조심히 가시요.